야, 나 어제 드디어 알바 끝났잖아. 알바비 나와서 아이패드 샀어. 고생했네. 힘들었지? 야, 나 어제 드디어 알바 끝났잖아. 알바비 나와서 아이패드 샀어. 몇 세대인데? 부럽다.